이상한 뭐가 나타나서 너는 언제 죽는다 이런 이라고 그날이 되면 진짜 지옥으로 데려가는데 새 진리회 뭐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본보기 뭐 이런 개념인 가같데 청사님들께서 수사를 다 하시네요. 그럼 우리가 아까 본그 괴물 같은 게 신에 계시라고? 고지라고 하더라고 제가 지옥에 가게 돼서. 만약에 진짜로 나타난다면. 세상이 진짜 끝났다고 믿나 봐요 쟤네들. 공포가 <놀람출> 아니면 노가 인간을 참 여하 게 할까요? <놀람출> 남의 자율성이 만든 법 체계가 정말 정의롭다고 생각하세요